두려하지마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뜨니까. 의지함은 바랄까? 사자자리! 스컬피어! 은하의 저편에 도달해! 은하의 음. 도달이 음. 길의 끝에는 어떤 여자가 가르쳐줄 네, 수있 택은 신중해야 해레 으, 나이 터키네, 터키네, 터키네, 터키네, 터키네, 터키네, 터도네터은네의하네에 도달해. 은하의 키네 터키네, 터 은하의 키네에 도달해. 은하의 작품 터키네, 엔딩가가 이랄까가... 려워하지 마. 별의 흐름을 깨뜨릴 거야. 갈락샷! l e 아아아아아